게 움직이는 거니? 아, 짜증 나 죽겠네 그거. 네. 건전지. 건전지? 그게 뭐야? 아참어쩌면 그렇게 센스가 고정이실까? <웃음> 배터리 1.5 <.5V>? 볼트. <웃음> 야, 너디서봐 응? 배터리가 뭐냐? 이 미친놈. 배터리! 물어볼놈한테 물어봐라. 야, 그러잖아. 선생님한테 잡을 때 우리 기선을 제압당했잖아, 우리가. 그래. 백목 얼마나 많이, 백목 선생한테. 맞아. 오늘 기선을 확 잡아버리자, 우리가. 야, 내가 그럴 줄 알고 오늘 이런 걸준비해가고 왔어. 오늘 뭐야? 어, 이거 뭐야? 이거. 강력접착제 <영상> 와 이걸 가지고 선생님 책상에다가 막치워버리야저 뭐? 손님한테 되잖아야 많이 바르지 <뛰> 마. 야, 야, 야. 야 너무 많이 바른다 야 많이 발라 조용해 켜주면 버릴 거야 여기 해라! 왜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서쪽으로? 어, 그래? 어, 어, 어. 야. 왜 발랐니? 얼른! 어. 야, 이자석들아 어? 손바닥에 뭐붙였어뭘 붙어? 손금을 보아하니 옷이 넘기기가 심심할 것 같아. 끌어, 끌어, 끌어. 아니 이걸 왜 탁자 위에 호박죽을 묻혀 놓냐 이렇게? 아이고. 야너 저거 접착제 아니야? 어 아니, 통만. 어. 자자자 <웃음> 자. 자, 자, 자. 이저 선생님을 꼴리려고 그러는데 선생님은 그런데 안 넘어가요. 선생님은 카리아 칼. 어? 카리아야? 어. 뭐야 이것도? 갈아드릴게요 제가. 칼갈아 차라리 여기다가 하는 게 낫겠다. 이게 더숲돌같해넌뭐 어디 다에서 태어났냐? 왜분하고 이렇게 많냐? 들어가, 들어가. 고맙습니다. 별걸 다 고맙대. 자.